오늘은 바이두 이야기 3탄 삼탄 3탄 해볼게요 바이두 영상만 계속 찍고 있네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찍고 있네요 지난 동영상 1,2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던 홍콩 상장 이야기 그리고 액면 분할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내부적인 이야기들 조금 할게요 내부적인 이야기도 지금 이슈 사항들이꽤 많은 편이거든요 내부적인 이야기 할게요 지난주에도 내부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죠 바이두가 이거였죠. AI 칩. 자율주행 반도체가 한뭐한 뭐한 200개가 필요하다고 하대요. 자율주행 나가려고 하면은. 반도체만. 차량 한 개당. 그러니까 바이드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 대부분이 최근 추세를 당연히 잘 알겠죠. 미리부터, 작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BRD. b 아 d 도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했고 상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그거잖아요. 반도체 쇼티지 최근에. 근데 TSMC. TSMC가 일본 쪽에 붙었죠. 일본이랑 미국 쪽에 붙었고 중국에는 공급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중국 업체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죠.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자체 반도체 칩들을 중국 업체들이 바이드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 쪽그 반도체 상황을 살펴보면 은한 2, 3주 전에도 그랬지만 SMIC, 중국 반도체의 최대 업체죠. SMIC. 얘네 이슈 사항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업체들이 자체 반도체 집을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최초에 CNBC가 보도를 했는데 얘네가 인터뷰를 했대요 바이두랑 근데 바이두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안한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쭉다 읽어 봤는데 어 그래서 결론은 디테일한 정보는 못 얻어냈다 이렇게 이렇게 <웃음> 얘기하고 있네 CNBC는 근데 얻어낸 정보는 이 벤처캐피탈 얘네가 지금 펀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이두가 어, 펀딩 누가 누가 할래 이러니까 얘네 벤처캐피터들 얘네가 어 우리 돈 늘게 요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초기 단계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 아니면 자체 회사를 설립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오토 메이커 요거죠 그렇죠 반도체 칩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또 이슈 사항이 하나 있었죠 바이두 쇼셀러 공격에도 스트리밍 서비스 매입한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요거예요 yy 라이브 이게 바이두가 얘네를 왜 매수한 거냐면은 이게 9일 날, 9일쯤에 매수를 발표를 했어요, 바이두가. 왜 매수한 거냐면은 콰이쇼우, 콰이쇼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 알죠. 콰이쇼우. 콰이쇼 그리고 텐센트. 텐센트랑 콰이쇼우, 바이두 셋이서 이 라이브 플랫폼 삼강 체제, 중국 삼강 체제로 가겠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를 매수하면서. 왜냐면은 중국이 이 라이브 그 커머셜 판매 있잖아요, 판매. 물건 파는 거. 그 플랫폼에서 물건 판매하는 게 이 시장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텐센트, 콰이쇼 그리고 바이두 삼강체제로 가려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바이두가 매출이 정체돼 있잖아요 기존 사업만 가지고는 매출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AI도 그렇고 자율주행, AI도 그렇고 이런 라이브 서비스도 그렇고 사업 다각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라이브 서비스를 매수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조금 더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쇼셀러 공격 이게 뭐냐 이거죠 쇼셀라가 누구냐면 머디워터스. 얘네 다 알잖아요. 루이싱 커피를 상장 폐지시킨 장본인이죠. <웃음> 하필 머디워터스예요. 얘네가 1년 전부터 YY-RL부. 이게 다 사기다. 부풀려져 있다. 요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근데 갑자기 바이두가 얘네를 매수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어 뭐야? 얘네가 왜 매수를 해? 그러면서 71페이지 보고서를 냈어요. 머디워터스가 이게 뭔지를 볼게요. 보고서를 보기 전에 머디워터스 브리핑을 잠깐 볼게요. 브리핑만. 바이두가 YY를 36억원에 매수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원화로 따지면 4조원 정도 돼요 4조 한국돈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바이두 한 분기 분기 순이익 정도 돼요 순이익 정도 매출도 아니고 순이익 바이두가 워낙 공룡기업이기 때문에 4조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바이두가 워낙 큰 기업이라서 에이 이 정도는 바이두 수준에서 그렇게 미미한 정도죠 설령 이게 사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36억원을 이 페이크 비즈니스에 정말 투자를 할거냐? 이렇게 파이톤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물어보고 있네요. 어, 여기 보면은 1년 전부터 이거 조사를 했는데 YY를 조사 결과 90%가 사기다. <웃음> 90%면은 거의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YY는 아니라고 했어요. 일단 아니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예요. 이제 보고서를 조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머디워터스 보고서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진짜 7 1페이지예요 71페이지 아 엄청난 양이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다볼 수가 없잖아요 대충 이런 거거든요 보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렇게 뭐 재무적으로도 조사를 했고 보면은 뭐 열심히 했어요 뭐 1년간 뭐 조사했으니까 열심히 했겠죠 다 조사를 했어요 다 사기다 90%가 사기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머디워터스 목적은 YY 얘네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얘네를 쇼치려고 했어요 근데 바이두가 매수를 했잖아요 이 일, 일이 을일 꼬여버린 거죠 머디 워터트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웃음> 일이 꼬였어 바이두가 매수를 했으니까 얘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겠죠 이걸 사기들을 좀 떼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게겠죠 그러니까 <웃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 뭐 열심히 했는데 바이두 입장에서는 결국 분기 순이익 정도밖에 안된다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큰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바이두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서가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사기냐 와이와이에 제가 직접 들어와 봤어요 보면은 이역캠들이라고 역핸드, <웃음> 하나요 요거 물건을 춘절 같은데 팔면은 몇억개씩 팔고 이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 마켓 사이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텐센트와 콰이쇼 그리고 바이두 삼강체제로 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고 우리는 또 선수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머디어터스가 이거를 1년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거를 1년동안 조사를 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요 <웃음> 사기죠 사기죠 이거는 마케팅용으로 박아 놓은 거예요 딱 봐도 몰라요 이거 선수들끼리 왜그래 <웃음> 마케팅용으로 박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디어터스가 조사한 거는 이 수입을 조사했어 이역캠들이 실제로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냐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 수입이, 역캠들 수입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거죠. YY에서 이역캠들을 마케팅용으로 박아는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 실제 이용자는 아니다. 요렇게,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머디허터스의 그거를 무슨 1년 동안 조사를 해. 이게 사진만 봐도, 딱 봐도, 우리 선수인다 알지. 마케팅에 활용한 것 뿐이잖아요. <웃음> 그렇잖아요. 음. 근데, 바이두가 인수를 했으니까, 어쨌든, 바이두가 인수했으니까, 리밸런싱 작업에 돌입을 하겠죠.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한 5초 정도만 살짝 볼게요 요런거 요런거 역캠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물건 팔고 뭐 그런거죠 그래서 그렇죠? 요런거예요 요런거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를 볼 건데 이 YY 이용자 수가 일반 이용자가 한 7억 명 요정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일찍 시작했대요 일찍 시작한 플랫폼인데 이 7억 명이 크긴 큰데 아직은 콰이쇼우랑 비교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콰이쇼우는 1일 1일, 하루 이용자 수가 3억 명 정도 돼요. 하루, 하루 이용자 수가. 이거는 7억 명은 1일 이용자 수가 아니라 가입자 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입자 수. 콰이쇼랑 아직은 비교할 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콰이쇼가 지금 홍콩에서 탑5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플랫폼 회사 중에서. 이렇게 콰이쇼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은 우리가 이런 플랫폼의 밸류를 바이두의 밸류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완전 뛰어들었잖아 이제 바이두도 플랫폼 사업에 그렇죠 밸류를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요 콰이쇼 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 밸류를 준다고 하면은 어그 가치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는 또 따져 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바이두 동영상 마치고 그리고 내일 모레 실적이 나오는데 특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이슈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실적 재무제표를 뜯어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각자 보는 걸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